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 한번 드립니다 이 차량은 서울승합의 공식촬영 협조를 얻어서 제작된 영상임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서울승합 강동공영차고지나와있고요이 차는 에디슨 스마트 전기버스예요 스마트 110 전기버스인데 이전에 이 차가 파이버드라기 여기 이거 보이시죠? 이 차가 파이버드라는 전기버스인데 이거를 이제 좀 개량을 해서 이제 새롭게 나온 전기버스예요 주요 개량 장점은 뭐냐면 일단 실내는 좀 약간 회색빛이 많이 감돌고요 여기 이런 데는 이제 좀좀 좀 만져보시면 톡톡톡톡 텅텅 이게 비는 소리가 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카본 차 카본차거든요 FRP 그 리인포스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카본 리인포스 플라스틱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복합 소재를 그 활용한 차량이에요. 그리고 이 차의 베이스가 그 대우 버스 어, 차대가 대우 버스 차량이라서 차가 조금 묵직하다고 이제 기사님들하고 이제 정비사 이쪽 그 현업 현업 분들의 이제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승객 분들이 이제 보게시 이제 주목하실 게 뭐냐면 이제 이제 콘센트, 다 콘센트거든요. 뭐 비상벨 있고 이제 뭐 아니네요 뭐 이제 뭐 에어컨 있고 이제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원래 공기청정기 없었거든요 이, 이 구형차에는 이게 없었어요 공기청정기 그리고 이제 뭐 둘러볼게 아 이제 이 카본을 쓰다보니까 이렇게 공면 처리가 돼요 이렇게 공면 처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붕에도 뭐 이제 에디슨 모터스 이제 대우기 대우기반 차량이다 보니까 실내는 이제 대우랑 거의 똑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데, 버스 타실 때 대우 한번 보시면 실내가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다 보니까 이제 또 입석 승객 이런 걸 배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뭐 입석 공간 이렇게 약간 기대게 기대만 이 정도 공간이 나와요 편하죠 이제 뭐 다른 건뭐 없어요 근데 의자가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이제 몇몇 주무시다가 <웃음> 의자에서 막 꾸벅꾸벅 좋으시거든요 의자는 이제 좀예저 스마트는 아저 파이버드는 굉장히 직각이에요 근데 이 차는 이제 조금 여기가 파여 있어서 좀 엉덩이가 딱 밀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이 정도 시선이 나와요 그리고 계단도 좀 많아졌어요 하나 올라갈 편 하나 이렇게 좀 올라가 둘 이렇게 돼서 이렇게 앉, 앉기가 편하고요. 이 뒷자리는 에네자리에요 네 현대차는 세 자리거든요. 근데 뒷자리 앉으시면 조금 좁으실 수 있어요. 자, 한번 제가 한번 기기를 한번 조작했고 이거 다 이거 기사님이랑 그 회사에 공시 허가 받은 겁니다. 안 열리지? 이거 열줄 알거든요. 자, 만져볼게요. 운전석에번 만져보니까. 괜찮아요 이게 다 시스템이에요 이게 시스템은 차 지금 충전되고 있어 일단 기기는안 건드립니다 이게 다대우기만차량이에요 이건 이제 메인 스위치라 해서 차량 기동하는 그 스위치고 전조등 1 전조등이 전조등 3 이건 이제 백미러 이거 이제 겨울에 열선 생김 이거 이게 성에 끼면 풀어주라고 그럼 주차 브레이크 이제 아 이거 요번에 생겼어요 무선 충전 그 다음에 이제 열선 시트 이제 차 서스펜션 내려주고 올려주고 이제 막 노약자신 분들 탑승하기 이제 차량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하거든요 공기로 이제 작동된 서스펜션 이어가지고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공기압 이용해서 그 다음 얘는 변속기 3, 2, 1이 없죠 왜냐면 얘 전기차라서 그냥 쑥 하면 그냥 뒤 놓고 누르면 가면 됩니다 해가면 눌러 볼게요 이게 이게 격벽이 있 저는 부대 버스는 이게 격벽이 없어요 근데 얘는 격백이 있으니까 이게 편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디 보냐 프론트 월 열리죠? 됐고 여, 닫히죠? 열리고 편하죠? 그 다음에 이제 리타더되고 이제 와이퍼 그 다음에 이제 깜빡이 이렇게 나와요 깜빡이 그 다음에 얘는 비상등 아, 대우 완전 대우 시스템이야. 그리고 밑도어. 밑도어 한번 열어볼게요. 오픈. 조금 늦게 열래요. 다시 이렇게 닫히, 뒤 닫히죠? 한번 나가볼게요. 이 의자가 그라마 시트라고 해서. 이게 유럽 이게 대우가 원래 유럽 쪽 시트를 많이 이용하는 을 회사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전 파이브 대는 이게 없었어요. 이게 통풍 열선 이게 이게 뭐냐면 이쪽 잡아주는 거예요. 허리 잡아주는 건데 약간 나이드신 기사님 분들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보이시죠? 이쭉 꺾여서 올라가요. 직진. 현대는 약간 뒤로 이렇게 하여서 다 입체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운전석이 크니까, 아, 그리고 이제 텔레스코피 있어요. 텔레스코피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자를 이제 에어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혹시 나머지는 완전 감성포, 아, 여기 스펙지 있네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막좀 이제 현대차에 비해서 저는 대, 뭐 에디슨이 좋죠 에디슨 뭐 이제 시, 카본으로 만들고 이제 뭐 신생 업체인 건 좋은데 싸 저렴하고 근데 이제 저의 생각은 이건 대우차가 원래 제동이 잘안 돼요 브레이크를 쳐도 한 두세 박자 늦게 제동이 들어오고 싸면 뭐예요 제 차가 일단 제동이 안 되는 무슨 그런 미친 차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일단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 여기 한번 앉아볼게요 이차 원래 앉기 좋으니까. 아, 이 정도 시야나.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원래 버스, 버스든 승용차든 가격도 중요한데 현대차가 왜잘 팔릴 수 밖에 없냐면요. 진짜 최소한 차가 길에서 뻗진 않아요. 고장나진 않아요. 근데 이런 차들은요. 다른 회사 거를 베끼기만 해서 그냥 답습만 했지. 자기가 이제 피 터지게 이제 개발을 해서 지가 터득해놓은게 없어요 이런 회사들은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제가 뭐 GB60도 타보고 캐스퍼도 타보고 뭐 대우버스 이런 차도 타봤지만 솔직히 우리나라 저희 현대차 별로 안좋아요 근데 현대차가 왜냐면 현대차 저살수 밖에 없는 이유가 압도적이에요 이런 저, 저런 차 보이시죠? N32 현대차 보이시죠? 현대차 왜 지금까지도 고장 안나고 멀쩡히 뛰겠어요? 왜냐면 비싼만큼 값을 하니까 롤스위스 이런것도 보세요 왜 비싼 왜 차가 비싸겠어요 좋으니까 조용하고 뭐 제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뭐하겠습니까 원래 그걸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뭐 그냥 겉에만 보고 판단하니까 일단 뭐 기사님들의 평가는 속은 대우차요 완전 겉 실속은 없는 차로다 요즘 쌍용차 에디스 때문에 시끄럽죠 판단처신 판단 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번 나가볼게요 이제 버스 벌었을 때 이, 이거 이, 이, 이 버튼이 뭐냐면요 이렇게 잠겨요 잠깁니다 잠기죠 외관을 한번 볼게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게 요거 이거를 좀이 몰딩을 좀 조립을 야매로 해가지고 이런거 카본 이런거 처리하면 뭐예요 이런 감성품지 이런것도 뭐 맞지도 않고 심지어 이거 기사님께 여쭤보니까 원래 이거 두개다 박아야 된다는데 하나만 박아야 돼 왜냐면 이게 전자 시스템이 안마 호환성이 안 된다고 그냥 완전 비은 개살구라면서 일단 차번이 이, 이, 이 차예요 일단 이번, 이 차로 이번에 차량 지원 협, 협, 차량 협조 지원을 받아가지고 찍었거든요 외관도 카본 차량이라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정도 한번 보세요 차가 완전 보시면 아 눈치 빠르신 분들 아시면 완전 대우차예요 대우 그리고 헤드라이트 문제 헤드라이트 이거 스마트랑 비슷 똑같습니다 중국산 이 나중에 사이트 찾아보시면 올릴 건데요 이렇게 다뭐 감산했다는 저도 그렇게 뭐 비껴가진 않아요 일단 뭐 일단 차가 도입이 됐으니 사고 없이 안전은행 하길 바라겠습니다 봐봐요 문잘안 닫히잖아요 손이 들어가겠네 봐봐 손이 들어가잖아 손 들어가잖아 무슨 이런 차가 다 있어요 화내 봤자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냥 과자, 아 여기 다니시는 분 과장님이 한번 오시라 해가지고 한번 촬영 협조 한번 해주신 거고요 다시 한번 서울스마 그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영상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